이렇게 네. A의 제곱에다가 네. 이렇게 해주면 얘는 네. A 제곱인 친구가, 여기 친구가? 이게? 이게? 이렇게, 이렇게 개?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니까 A의 여섯, 육이 음, 되겠죠? 음, 네. 대박. 지금 제가 세 가지 성질을 했죠? 네. 요렇게 있으면은, 네. 요 지수가 네. 요 밑에 하나씩 네. 요렇게 요렇게 돼요. AN승 곱 네. BN승. 아, 그러면요, 선생님. 여기 안에 막 제곱 있고, 막 채제곱 있고, 이런 애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있어요, 요 성질이랑 같이 쓰여서, 오, 네. 요렇게. 2 e 곱하기 3은 6, 3 곱하기 오. 3은 9. 9 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군요. 와, 네.